안녕하세요. 검은사막의 오디오 디렉터 겸 작곡가인 류희만입니다. 저는 먼저 작곡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음악을 출력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사막은 설산 파트 전까지는 특정 지역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배치된 단한 곡의 음악이 무한대 혹은 몇번 동안 루프가 되는 방식으로 출력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201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표준적이었는데 MMORPG 게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음악을 매우 지겹게 들리게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설산 음악부터는 현 시대의 게임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마다의 분위기를 크게 약네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한 곡이 아니고 여러 곡이 메들리로 들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지역에서는 박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투음악이 실사 없이 메들리로 나오지만 비전투 지역에서는 배경음악이 한 곡이 흘러가고 끝나게 되면 약 1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음악의 여백을 이렇게 늦게 해주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번 설산음악이 기존의 검은사막음악하고 달라진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 출력 방식을 새롭게 개선해서 좀더 색다르고 즐겁게 음악이 느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산의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서사이저로 많은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었어요. 기존 오케스트라의 따뜻한 음색과 보이스 그리고 설산만의 새로운 음색을 혼합하니까 검은 사막만의 스토리텔링에 따른 감정선은 유지한 채 설사한 음악만의 독특한 느낌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존 영지의 OST와는 다르게 어, 어떤 부분을 차별화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 끝없는 겨울의 산의 어떤 초자연적인 광활함 그리고 저희 아베스 부족과 옥진신이의 세계관, 주술적이고 샤머니즘 이런 요소들을 좀 다른 부분으로 풀어내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검은사막 기존 음악들 그리고 또 이런 저희 게임 음악 스코어링 중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산이 스토리텔링에 많은 신경을 쓴 만큼 각 지역마다 몬스터와 NPC가 여러 이야기로 얽혀있는데요. 이에 따라 플레이하면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효과음과 환경음도 연출적이고 유기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였습니다. 설산에서는 의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컷신 연출과 각 지역의 현장감이 흥미있게 느껴지도록 환경음을 구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설사는 눈이 365일 쌓여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동굴 등 환경음을 지역마다 다른 분위기로 표현하였고 컨셉이 재밌는 특정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음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비치별빛 숲에서는 국진신의 영혼이라고 할수 있는 도깨비 불들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도깨비 불마다 색다른 소리를 출력해 신비롭긴 하지만 상막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산을 오를수록 눈부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진짜 살산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컷신에서는 소름끼치는 효과음 란도가 등장하는 컷신에서는 코믹적인 효과음을 넣는 등각 컷신마다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효과음 연출을 더했습니다 검은 사막에서는 사냥이 빠질 수 없죠 살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몬스터의 개체수, 밀집도가 높은데요. 많은 소리가 겹쳐짐에 따라 귀가 피로해지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신경 썼고 옥진신이가 죽을 때도끼비불이 연쇄폭발을 하며 영혼이 터지는 듯한 사운드가 출력되는데 사냥하면서도 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은 사막의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텍스트 위주의 진행 방식으로 인해 충분히 스토리비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모험가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설산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컷신 추가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NPC들의 대사들을 더빙했습니다 단순히 NPC와 인터랙션 할때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과 상황에 나오는 대사들을 여러 성우분들이 열연해 주신 목소리로 접어질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끝없는 겨울의 산에 숨겨진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해해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가급적이면 알 연타 없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번 설사는 여러가지 스토리텔링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각의례를 번역하는 작업, 녹음하는 작업 등 상황과 감정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계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물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본만 녹음 스튜디오에 전달하게 되면 엔지니어나 배우분들은 아베스 종족과 옥진신이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캐릭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에게 저희 스토리를 설명해드리고 각자 캐릭터의 탄생 비화, 옥진신이들과 매, 여우, 흑표범, 사슴으로 구성된 아베스 종족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목소리 톤과 말투, 친근하거나 부드럽거나 까칠한 느낌으로 디렉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스토리 상황, 해당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 등이 최대한 살수 있도록 녹음하는 모든 과정에서 선우분들께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고 더 격정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치열한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필요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물이 좋게 나오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했고 더 좋은 결과물로 모험가 분들께 보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캐스팅이 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산의 경우에는 더욱이나 란도, 마르니 박사 같이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각문학권에 맞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싶은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각종 애니메이션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성우 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하는 등 어, 주변의 분들과 많은 노력을 같이 기울였었는데요 결국 원하는 목소리를 찾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난지照不好오지카 <笑> 이번 설사는 특히 개그적인 요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그적인 포인트들을 선구분들을 잘 살려주실 때는 녹음하다가 다같이 웃어서 한참을 웃기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함께 고생해주신 스튜디오 관계자분들하고 선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즐거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상 음악 출력 방식이 매우 호평을 받음에 따라서 다른 모든 지역도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은 곡들이 추가로 작곡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의 음악이 분위기별로 지역이 분류가 되고 각 대륙별, 지역별로 각각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이 다채롭게 메들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검사만 음악을 들으시면 생각보다 검은 사막에 다양하고 좋은 곡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음악이 매우 즐겁게 들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서비스 초기에 말 탑승했을 때 전용 음악이 나왔었는데 게임 플레이할 때 분위기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리마스터링 이후에 이 음악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되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음악 개편을 할때말 음악이 다시 부활하고 재평목되고 좀더 다양한 새로운 음악들을 선보여 드릴 것입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퍼러비스 뮤직 채널에서 제일 처음으로 서비스를 하는 곡이 설산의 음악인데요. 설산의 음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 곡별로 나뉘어서 좋아하시는 음악을 각자 재생 목록에 커스터마이징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개별 음원 서비스가 있고 두번째로 퍼러비스 뮤직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정성을 기울여서 기획 및 제작이 되고 있는 원아워 뮤직 서비스입니다. 몇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음악 감상을 하려고 찾아보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10시간 이상 길이의 음악 관련 영상이 꽤 눈에 많이 띄입니다. 이러한 음악 영상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의 테마와 용도가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식을 위한 음악, 집중하기 좋은 음악, 운전할 때 좋은 음악, 불면증에 좋은 음악, 로우파이 힙합 음악 종류도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제작되고 있는 이러한 음악 영상은 제작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영상이 꽤 멋진데요. 저희도 검은 사막의 멋진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러한 멋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설산의 이 원하워 뮤직은 명상, 샤머니, 다크 어드벤처, 에픽 어드벤처, 전투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슨 영상이 훌륭하지만 이번엔 제일 첫 번째 명상 음악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켜놓고 잠을 청해보세요.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이 달콤한 잠의 세계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펄어비스 뮤직 채널은 저희가 검은사막을 오랫동안 서비스하면서 여러 대륙의 오이스들이 쌓이게 되었는데 어, 저희가 새로 개발 중인 붉은사막, 도깨비 음악들과 함께 한 곳에서 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모험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은사막 이번 끝없는 겨울산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오피셜 음원과 함께 펄어비스만의 색깔로 만들어진 외부 뮤지션들과 공연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리믹스 그런 음들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我是 5. 5. 5. 5. 杜卡斯 5. 5. 黑色沙漠成 5. 永 5. 之山的征服者大家好我是 5. 杜我正在 5. 找前 5. 永 5. 之山的勇士 5. 5. 黑色沙漠找我吧各位冒 5. 5. 5. 我是이 我将会陪你们一起征服白雪皑皑的永。